네대비아 <웃음> 아파 안녕 정말 짧은 브이앱이야 우리 정말 오랜만에 공방에 방금 뮤직뱅크 산옥이 떴는데 정말 최초 공개니까 우리 달림들 굉장히 많이 많이 놀러오도록 하도록 하여라 뭐라는 거니? <웃음> 정말 진짜 2년 반 만에 원어스의첫 산옥이니까 정말 많은 달님들이 함께해주길 바래 알겠지? 좋아 기다리고 있을게 그럼 안녕! <웃음> 내일인가? 그치 따지면 내일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<웃음> 네 달님들 다 들어와 <웃음> 알겠지? 꼭 많이 많이 와야 돼 정말 2년 반 만에 산옥이니까 진짜 정말 정말 정말 정말 많이 와서 그 누구보다 엄청 크게 목소리로 응원해줘 알겠지? 다 들어와 그럼 안녕 상황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? 응? <웃음> 상황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? <웃음> 그러면 우리는 가볼게! 정말로 정말 이말 하려고 왔어 안녕! 잘자 사랑해 달님들 동주가 더 내가 더 사랑해 아니 내가 더 사랑함 동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내가 더 사랑해 아니 내가 더 사랑해 I love you 안녕 잘자